아이디얼대표 황청풍 씨의 성공 비밀을 밝혀본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난 시각 시간, 황 대표가 분주히 신문을 챙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면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네. 신문 갖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흑기치료 교육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공부하러 갑니다 아 근데 신문을 왜 갖고 오세요 아 오늘 이 신문에 저희 회사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희 다 홍보 대상입니다 황 대표는 20년 전 무급 트레이닝을 할 때처럼 지금도 배움에 목마르다고 치료가 분명히 인체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또 공부라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눈 황 대표가 꺼낸 것은 준비한 신문이었다. 같이 수련하는 동료들도 모여드는데. 자랑가려고 아, 자는 <웃음> 아, 게고요 뭐가 나올까, 대단. 우수기업 탐방. <웃음> 아, 대단하네. 황 소장 참 잡... 역시 대단하다. 역시 <웃음> 내 친구다. <웃음> <웃음> 사업 잘하셔서 대박나세요. 공수 아, 예, 네. 잘할 겁니다. 아, 예. 네. 이렇게 i 어 h j a c 니까잘 돼야지. 수업이 시작되자 어느새 회사 대표가 아닌 성실한 학생으로 경청하는 황 대표. g r 을 풀어주면 Chan and Hong 는를 황 대표는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다는데. 아프시면 안 하세요. 양의학적인 교정계를 만들더라도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기 위해선 소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손에서 지금 땀이 납니다. 지금. 적극적인 황 대표를 볼 때마다 선생님이나 동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 한마디로 열이가 대단합니다. 가르치는 저도. 진짜 오히려 배우를 정도로 사업도 하시고 건강 관련된 제품도 개발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일반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의가 더 많고 연구하시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언제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기공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고 교정의 한계를 느껴서 또 교합을 하게 되고 교합을, 교합을 넘어서니까 턱관절이 나오고 턱관절이 넘어서니까 경추가 나오고 경추가 나오니까 이게 뇌까지 다 넘어가는 아주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영역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거 뭔가를 더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학습비가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이튿날 또다시 황 대표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일은 인터넷 무려 6개나 되는 웹을 관리하는 것이다 무호흡증과 코막힘에 도움이 되는 제품별로 각각의 블로그와 카페를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까지 연결시켜 놓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등급을 업그레이드시켜 주거나 밥그릇을 달아 주어야 하는 일들이 꽤 많은 편. 하지만 직원들에게 시키지는 않는다. 재미라고 할까요? 그거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아, 나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참 신기하다. 그런 후기를 읽는 재미는 개발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고객과의 교감 꼼꼼한 황 대표의 온라인 웹관리만큼 황 대표는 주변에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도 직접 시도했다. 회사의 소식을 지면으로 알리는 신문을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 게다가 고객들의 문의와 상담을 직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황 대표도 함께한다. 거래처와 병원으로 오가고 바이어를 만나는 굵직한 일들도 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직접 뛰는 황 대표. 그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2003년인가 마케팅이니뭐 그런 걸 전혀 모를 때 남의 지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문가라고 하길래 한번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길래 이제 서울에다 회사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뭐 작은 뭐 5천만 원짜리 회사. 3개월 만에 40원 남고 망하더라고요. 물론 뭐 무식이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 죄더라고요. 실제 성과는 안 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꼴딱 망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내가 아는 만큼 해야겠다. 아는 만큼 하기 위해 황 대표는 경영과 마케팅 교육도 받기 시작했다. 핵심 마케팅, 주식, 프인 마케팅은 이제 뭐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가면서 현장에 가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의 어떤 매출을 좀 이제 일어나고.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은 하나의 올인에다가 그거 뭐 하다가 이렇게 되고. 어, 저거 안 되네. 세미나나 지압, 수계치료처럼 의학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도 많지만 한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의 마케팅 전략은 필수였다.